저는 내일 네, 관리한다. 안녕, 톰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발자국이 가장 큰 자동차 회사는 폭스바겐 그룹으로 자동차 판매량 1,080만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5억 8,200만 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자동차의 생산부터 평균 10년간 20만 킬로미터를 운행하고 폐기할 때까지의 자동차 생애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하는데요. 현대 기아차의 탄소 발자국은 4억 100만 톤으로 업계 5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린피스는 자동차를 없앨 수없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내연기관차의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 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2005년에 시작하고 저공해차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앞으로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4등급 경유차로까지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와 내 차의 등급은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8월 17일에 공포가 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그래. 자동차의 등급 기준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의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분류를 하고,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수록 강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종으로 유로퍼 기준 적용 차량이고, 경유차는 최고등급이 3등급으로 현재까지 시판되는 자동차는 모두 3등급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2022년 7월 기준 배출가스 등급별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에 경유차가 모두 986만대이고 4등급이 116만대, 5등급이 114만대로 모두 232만대인데 내가 배출가스 4등급 기준 적용 대상 차량인지 확인은 환경부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조리지 미카에서 등급조회가 가능하고 이때 소유차량 등급조회란에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중한 가지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출고유예 등으로 인해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차대번호로 조회를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해 현재 조기 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중소형차를 기준으로 300만 원까지이고 지원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들이지 미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 있게 돼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 폐차될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3,400만 톤 원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470만 톤이 감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치만으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질 않는데요 내 차의 등급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얘기할련다 수고했어 동티뷰